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환승이별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에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은 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줬었는데 그런데도 환승이별을 당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다면요 오늘은 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고요 괴롭혀서 그 사람 마음이 지쳐서 환승이별을 한 경우에요 환승이별을 당했을 때요. 나는 화가 났었거든요. 어떻게 예의도 없이 이런 뻔뻔한 짓을 했나? 라고 순간 화가 났었어요.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나는 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주거나 아껴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늘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삼아줬던 것 같아요. 나와의 연애를 그 사람이 잘 이끌어와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쌓였나 봐요. 그리고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점점 나한테 지쳐가는 게 보였거든요.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 마음이 자꾸 나에게 떠나는 건 아닌지 하고 조바심만 내고 있었던 거고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조바심을 내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체크를 하다 보니 환승을 하고 있던 걸 내가 알게 된 거죠. 물론 나는 그 사람을 싫어했던 게 아니고요. 좋아는 했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환승이별을 했다고요. 그 사람을 비난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. 환승이별이라고 하니까요.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해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네요. 환승이별을 한건 맞는데, 그래서 욕먹을 만한 건 맞는데 내가 비밀을 조금 제공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.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것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 마음이 커지고요. 그 사람을 원망하긴내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후회도 될수 있죠. 그런데 어찌 됐든 잡아보자는 결론 말고요.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겠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자꾸 그립고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플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거겠죠 아파하지 마시고요 조금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이라서요 나한테 맞추고 애쓰고 노력했었나봐요 그 마음이 다해지니까 너무 서운했나봐요 힘들었나봐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사람 옆에 누군가 다가왔었나봐요 환승을 하려고 작정했던 건 아닌데 내가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새로운 사람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그 사람 마음이 자꾸 기울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사실 나하고 빨리 놓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봐요 어쩌면 끝까지 내가 좀 알아봐주고 내가 조금 더 다가와주길 바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이 환승의 별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걸 알게 됐다고요. 그런데 그 사람은요. 그렇잖아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나봐요. 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고 기대하면서도 또 누군가하고 마음을 교류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었나봐요. 그런데 내가 환승했다는 느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나봐요. 잘못한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라는 사람이 성내는 걸 감당할 자신이 또 없나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했다는 라 걸. 그 사람이 나와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건 정말 괘씸한 건 맞는데 그렇게 되게 만든 것도 또 나라고 생각이 되나봐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난안 잡기로 마음먹었고요 현실적으로 다시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 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길래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까지 나에게 잘해왔을까 내가 얼마나 몰라줬으면 그 사람은 버티다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댔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러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한 것이 그리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너무 모욕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환승이별을 당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환승이별을할 수밖에 없게 내가 밀어낸 건 아닐까요? 그리고 그 사람은요 환승이별을 하면서도 내 눈치를 보고 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찌그러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요 여전히 그 사람 마음을 잘못해렸던 격한 마음처럼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요 나라는 사람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서 그 사람을 원해서 간게 아니고요 나를 더 원했었는데 나라는 사람이 몰라주고 밀어내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꽝이었는데꽝 대신 닭을 선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내 상대가 선택한 새로운 사람이 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어땠는지난 지난 연애를 돌아보면 알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나는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어쩌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는 어쩌면 이 사람에게 과분한 사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이 사람에게 꿩인데요 꿩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자기는 없다고 닭을 잡으러 간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마음이 왜 생겼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게 덜 아플 수 있도록 덜 힘들 수 있도록 내 상대방을 조금 더 안쓰럽게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승을 한건 분명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는 해요 그런데 어쩌면 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남긴 상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그 사람은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충분히 높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놓친 이유는요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못나서도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조금 등한시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보다는 조금 덜 아픈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